There you so this is uh, two money. Two money. A two, quick touch. Three, f o u o u o e two, three. b n t s Yeah, yeah. This t e r right here. Chinese Chinese Go i oh. going cross cross between behind all the way Cross cross between behind l o o up sir. 자신만의 위금에 찾어 하나 둘셋셋 e s sir One t w 앞에 보고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시간 많아 신탁하게 Oh 몇점기인데 실점. 어때? 주가만 집이 주가만 어때? 주가만 예, 뭐, 저, 저 영화에서, 영화에서 나온 거 같지? 영화에서 나온 거지 농구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막 의욕이 생기지? <웃음> 충분히 이런 일을할수 있다 <웃음> 왜 안들어가고 뭐해? 무서워요 근처는얘 <웃음> 그냥 안들어가는거예요 <웃음> <At the bottom. 웃음> 그거 몸도 더 좋고 얘네들은 막 거기다. 뭐 하는 거야? 아. 좋아, 은채. 어떤 재밌어? 재미없어? 조다 완전 웃고 있었는데 뭘 재미없어. 이게 재밌 우, 세레모니. 야, yeah? 야. 어. Yeah, yeah. 이거, 냄새가. 엄마 oh, 배 아파, 요 진짜. <웃음> 진짜 삶에서 처음 만든 건데. 진짜 나이 오늘 죽 후! 아왜 이렇게 좋아안 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 돼. 안 국물은 별로 안 매워. 오, 와, s h w s t a i n g like a man. 안 매워, 먹을만해요? 이게 당첨 된다, 나야? 야, 국물, 저거 너무... <놀람> 오케이 야, 웅이한테 응원 한 마디씩 해줘 <놀람> 여기 보고 파이팅 <놀람> 리 <놀람> <놀람> <놀람> 우유니폭 갖고 올걸 아. 이컨 유니, 아. 좋은데 있어, 찍고 있어? 아맞아요 조금만 오케이. 야 던져, 던져. 야 기다라 기다 아. 아아 아, 아, 지금 어요 안쏘자이 그쪽 have to box o u 타으로 쏘고 다힘을안 쏘고 있어 그리고 심판이 지금 얘기하자는데 네가 쏠때마다 짧으니까 계속 답지를 네. 넘어간대 자, 눈물이고 다힘으로쏴 <끼리> 넘어가지 말고 <야>. <끼리> <끼리> Family of on three. One, two, three. Family. We did it. We a i d it. h i t e i d e d i e i d it. We d t h e i t We t e i d it. We t h e i s i o x e d t We did i e d t h e i e t We i e it. w i t w t e i t We e We e i t e t e e i i t i e e d t i t i t i t i i d t w t t d t t i d t w t t d t t w t t d it. 웅희 선수! 오늘 어땠어요? 오늘 경기 어땠어요? 재밌어 첫 번째 게임 너무 못하던데요? <웃음> 두 번째 한골 넣으니까 자신감이 생겼어? 음... 여기 보고 말해줘야지 자신감이 생겼어? 응 아. 그래서 막 3점 던지고 <웃음> 야, 진짜. 야 너무 시면 3점 써서 넣었어야지 그러면 우리 막, 이러, 막 이런 거 하고 막 뛰어다녔을 텐데 아저 수고했어요 준비할 수 있는가? Uh, I have no idea. Let's figure it out before we go. There is one across, there is like a shopping c e t across the street. Okay. r e 어, 야, 나 말하고 있는데 다 a 어 r o s 은채, 맛있어? 웅이는, <웃음> 맛있어? 응 아. 하니 크게 물어 우리나라랑 다른 점 없어? 다른게 없어요 똑같습니다. <웃음> 너는? 짜요 이거 <웃음> 그냥 비슷한데? 근데 너무 짜 웅이는, 맛있어 이거? 한국에서 먹... 먹어봤어? 아니, 안 먹어봤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어, 아니, 서 <웃음> 먹어본 적 있어 <웃음> 오케이. 이버부 풍선 크랩을 기게난의소리 크면 안날이이큰안너 오오오. 겼다는데 마이 그게 뭐야? 유포? 유포. 비프스티? 어. 우리, 아. 우리 아파 <웃음>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유포? 하나에 2,000원 피리불어 피리불어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정오 자고 있어요 네 기분이 어때? 바닷가 다 오니까 암기 확... 야확 태워요 오우 드리맨 위! 아, 캐치, 캐치. 좋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캐치 캐치 여기 여기, 여기 끝에까지 How, much? 네? How much? How much? How m u o m u a h e o u o u o w u o w r i e d o r m u o u o w o r r u e d w o r r i e d w h 걱 o 걱정 있어? 어, h 어요어 네. h o o m u o w m o o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나 하나 둘셋 한번 갔다 네. 알았지? 오이 잘 가.